너무 감사해요. 이더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 서 제가 어 어디 계신지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될 같아요. 2021년 여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시기. 청년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수업 정보를 보고 또다시 봄 활동을 하게 되었다. 비록 나는 영상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다큐멘터리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새로 알게 된 이론적인 부분이 적지 않았다. 특히 매번 혼자 하던 영상 제작을 팀원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미처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아 s s a 자막 am so. One was on tourism. I didn't go. I didn't go. I d i d 갈등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는 생소했던 비문의 어르신을 만나 인터뷰하는 자리.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궁금했던 질문들을 메모지에 쓰며 나름대로 열심히 사전 인터뷰를 준비했다. 비문의 어르신과 그분들을 가르치는 한글 선생님을 인터뷰하게 되었고 우리는 잘 알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그한 그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하는 과정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일상을 본격적으로 촬영하는 날, 집을 잘 찾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어르신께서 직접 집앞으로 나와주셨다. 어우 에어컨 더워. 혼자. 네. 그리고 오늘 또 집에 가져온 이유가 네. 그 어르신 좀 일상을 좀볼 건데요. 오늘 할 일은 그두 가지다 아 설거지랑. 그 설거지 하고. 앨범. 앨범 찾아. 그리고 공부하는 거. 어르신의 촬영에 대한 열정은 촬영을 하는 우리들만큼이나 대단하셨다. 다큐 촬영을 처음 하는 우리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어머니 맨날 여기 앉아서 숙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업 쓰면 찌기가 좋지요. 왜 저래요? 제가 하라. 열정적이셨던 어르신 덕분에 어색해질 수도 있는 촬영 분위기도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 메모를 조금 가지고. 저희가 찍은 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고 문예 반으로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 꽤 저도 저희가 촬영하면서도 만족감 같은 걸또 느꼈고요. 어르신을 인터뷰하던 도중 모두가 예상 못했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고. 되게 손님은 다름 아닌 어르신의 손자분이셨다. 심부름을온 자리에서 우연히 촬영팀을 만나게 되었다. 아, 너무 어, 여기 뭐두왔어아 음. 아, 좋다. 아, 다아잠아깐만 <웃음> <야, 미사를 하러 웃음> <웃음> <웃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를 배우는 어르신의 가족이자 또 다른 청년의 입장으로 손자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 한글 공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그래서 혹시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웃음> <웃음> 짧게 <짧게라도>. 놨다 <웃음> <웃음> 어, 정말 어려운 말시키시네 할머니가 80, 이제 거의 90대가 다 접었는데 그래도 공, 저는 아직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웃음> 고등학교 대학생을 가려다 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싫어해서 보겠는데 할머니 8 0세 가던 것셨는데도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고 좀 그거에 대해 본받았다고 얘기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을까요? 옆에 계셔서 좀 부끄럽긴 하시겠지만 쳐요저 어, 에, 에. 어, 이런 말을 진짜 못하는데 해야 돼. 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응. 사준 것좀잘 쓰면서 <웃음> 좀 아끼는 거좀 버릴 건 버리고 해줬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웃음> 할머니 뵈러 자주 오세요? 좀 음, 자주 오는 편인 거 같아. 자주 오는 편이지. 그럼 응. 음. 어, 오늘은 신부로 으로오시는 오신... 거예요? 손자분의 솔직한 인터뷰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웃음> <웃음> 기한시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세요안녕안녕세요안녕 피는 안녕안녕안녕 내 마음 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비... 어르신과의 촬영이 끝나고 어르신은 우리에게 마실 것까지 지어주셨고 정말 무더웠던 날씨에도 집밖까지 나와서 우리를 배웅해주셨다 되게 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어 거진 7, 80대 어르신들이 이제서라도 자신의 꿈을 위하고 이름이라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글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을 보고 저도 어, 꿀리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다시 고, 정영수 할머니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실제로 그분들의 일상에 많이 파고들어서 찍는 영상이라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다고 라 생각을 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좀 리얼이잖아요. 색깔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어 이번 어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 타이트하게 잘 진행됐던 것 같고 필요했었던 모든 부분을 아마 다 찍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간에 뭔가 지금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편집하면서 능력으로 메꿔보겠습니다. 난 능력자니까 <웃음> 그 손자분이 아까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그 빨간색 깔그 이렇게 브랜드 소드 브랜드 이렇게 치워 메고 오셨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흔쾌히 인터뷰도 잘 해주시고 너무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개그 사진한테 길가다가 언제 한번 <웃음> 보지 않을까 할머니를 처음 뵌 소감이었던가요? 이런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할게요. <웃음> 어,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어르신도 지난번에 한번 만나 뵀던 기회였했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많이 잘 따라주시고 음. 잘 이루어졌어요.